자기야 오늘도 밥안 먹었어? 자기 며칠 동안 밥안 먹었잖아 먹어봤자 아몬드 몇개 먹은 게 끝이었잖아 자기 이렇게 안 먹으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 왜 밥을 안 먹는건데? 스트레스 많이 받아? 아니 살찌는것 때문에 안먹는거야? 안돼 내가몇 번이나 말했잖아. 자기 안 뚱뚱해. 음. 자기, 난 자기가 안 먹고 살 빼는 게더 싫은데. 왜? 왜 그렇게 살찌는 게 싫은 건데? 사람들이 안 좋아해준다고 자기야 내가 왜 자기 좋아하는지 알아요? 내가 자기 좋아하는 건 자기 몸이 예쁘고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네 마음이 너무 예뻐서 좋아 몸무게가 찌고 빠지고 얼굴이 못생기고 이쁘고 이거 다 떠나서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봐. 나머지 것들은 그냥 진짜 겉에 있는 가죽일 뿐이야. 그걸로 다른 사람이 너를 판단하게 해서는 안 돼. 너조차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.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데 왜 그런 바보 같은 거에 연연해서 밥도 못 먹어 나 너무 속상해 너밥못 먹는 거 보면 내가 지금 죽 만들어줄게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천천히 먹자. 다 먹을 필요는 없어. 그냥 밥만 먹어도 괜찮아. 조금이라도 먹자. 이거 먹고도 살찔 것 같으면 나랑 같이 나가서 산책도 하자. 이렇게 안 먹으면 너 진짜 쓰러져. 나도 과식증이었던적 있었어 조금씩 먹는 거 줄여나가다가 5일 넘게 밥을 못 먹었더니 <웃음> 배고파도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 조금만 먹어도 다 토해내고 속안 좋고 누가 툭 치면 그 상태로 기절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 그랬어.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난 우리 자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밥 먹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거든. 그러고 나서 체질도 많이 변했고 그러니까 자기야 그 정도 되기 전에 우리 조금이라도 먹자. 많이 먹으라고 강요는 안 할게.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만큼만 먹어줘. 이렇게 부탁할게. 난너 아픈 거 싫어.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. 내가 너 아프지 않게 지켜줄게. 그러니까 조금만 먹자. 알겠지?